안녕하십니까 3월 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상승 출발했는데요. 특히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에 따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달러 약세에 따라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2%대 상승을 보였네요. 유가 등의 상승으로 엑슨 모빌 및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유는 아람코의 4월 인도분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했네요.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인 o e c d 경기 선행지수는 98.53으로 기준선인 100을 하위하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월 대비 둔화 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참가자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